이곳 소이산에는 언제부터인가 평화, 신뢰의 발걸음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곳에 신뢰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회평화와 국민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작은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마음, 평화로운 한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던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게 느리게 걸어보면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건강한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즐거운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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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평화롭고 기쁘게 즐겁게 네, 의미를 갖고 넘어간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라왔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위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남한이랑 되게 가깝고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빨리 통일을 해서 북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좀, 좀 <웃음> 정상에 서서 마주하는 이 땅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움이 평화입니다.